여기는 어떻게 판매하세요? 여기는 아, 카드는 이러고, 안 된다고 네. 네. 네. 네. 해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왔습니다. 오늘 대변항에서 제가 세 군데 스팟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온 곳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장을 온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천막이 쭉 있어서 이제 뭔가해서 좀 봤는데 여기는 이제 젓갈들을 좀 파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어, 뭐 특별하게 볼건 없어서 두 번째 스팟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 이제 대변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 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를 좀 보니까 여긴 주로 이제 건어물이나 젓갈이나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주로 판매하는 그런 상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면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그리고 이제 건조된 그 오징어나 이제 여러가지 건어물이 있어요 핵감이에요 핵감 도림 도림 핵감이고 이건 도림이고 그건 얼마씩 이에요? 많은 식이에요 많은 식이예요 네. 좀더 드리고요 아, 네. 네 일단 알겠습네 이렇게 멸치회도 판매했는데 그래서 멸치 손질을 하시는데 어, 쓱쓱 탁 하면은 이 뼈하고 내장하고 다 금방 제거가 돼요 그만원짜만원면만원만원만원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는데만원3그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게만만원만원만원 3만원. 3만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이3만원3마리만만원 그리고 이제 고래고기 같은 거 이제 파는 것도 있었어요 한두 군데 정도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멸치회 파는 데에서 보면 이게 야채들 게채 썰어 가지고 모아놓은 걸 판매해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무쳐주면 이제 만원 추가해서 어 무침까지 가능합니다 자, 패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기상 시장 편에 왜 그런지가 나와요. 요거 그냥 25,000원 맞주세요 이거 무쳐갖고 먹는데? 네, 무쳐가고왜 네, 뭐, 쪽파 넣고 땡땡 먹으면 이렇게 무쳐가고 멸치에 이우리는안 먹고 이런 거는 무쳐먹더라고, 음, 대구 저쪽 분들은. 그냥 그래, 맛있어. 너무... 그리고 찍어 먹어도 되고, 막 무쳐 먹어도 되고, 무쳐 먹는 게 맛있대, 우리도 그렇게 해 먹어요. 그렇게 해서 네, 너 음, 짠짠한 맛이 있니까 이게 좀 작은 거고 네. 요거보다 한 개씩 큰게 이게 요거 요거보다 네. 조금 음, 작은 거 있어요 저는 이거보다 밥, 음. 이거는, 이거는 같은 사이 음, 같은 건데 이게 반 팔고 반 남은 음. 음. 음. 음. 이거 반만 달라요 음. 네 요거 오징어 버라이어티라고 해야겠죠?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요런 것도 판매를 하네요 이건 얼마씩?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어. 응. 요거 5천 원이고, 소장, 야채 3천 원이에요. 야채를 들고 집에 가면은, 오만 야채 다 넣으면 돼요. 응. 음. 가도 넣고, 뭐, 양배추 썰도 넣고, 물도 어. 넣어도 돼고 뭐. 이게, 오늘 안 먹으면은, 그대로 쓰셨다가, 먹기 한 30분 전에, 맹물에 한 번, 3번, 한 3번씩 갈래갖고, 눈을 또끓리해 응. 눈을 또 뿌리해. 냉장고에 한 30분 안 넣으면, 목에 꼬들꼬들해지거든요. 그럼 음. 뭐. 먹을 때 바로 것도 먹어야 되는데, 요거는 물이 납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멸치는 많이 비리니까, 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떤 맛일지, 그러니까 비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겁다. 네, 그리고 다음 찾은 세 번째 스팟은 바로 해물 포장마차촌이에요. 이게 전체가 이제 해물 포장마차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어,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불소라 멍게, 뭐 돌멍게, 홍가리비, 계불, 낙지, 전보 이렇게 다양한 해물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동일한 거로 판매를 합니다 이뭐 양장고도 얼마씩 이에요? 네 이건 얼마씩 이에요? 한 접시에 많아 한 접시에 많아 네. 이런 회사은 어떻게 파세요? 해삼이, 통삼 네. 중간 해짜리 3만 원이요. 아, 마리에 크기에 네. 따라서요. 한 마리 예. 음. 마리당 크기에 네. 따라서. 똑같아요. 어, 네. 많이 드릴게요. 우리 뚝도 맛있는. 여기는 어떻게 판매하세요? 여기는 뭐도 뭘해 가지고 한 마리 4만 원, 5만 원 칠만 원. 아, 그러세 4만 원짜리, 맛이 전 먹거나 문제 있고 나와. 음. 한번 가서 봐요, 얘기. 많이 음. 챙겨드릴게요. <웃음> 네, 구경 좀. 네. 네. 와바람봐 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이거 이제 말, 많이 말리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우뭇가사리예요 이제 바람이 이 엄청 불었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 다 동일하니까. 그는데네 바닷가 쪽 자리 있다고 이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닷가 쪽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 가지고 이 포장마차촌 뒷면으로 이제 한번 가봤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고 일단 카메라 없이 일단은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어느정도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좀 의식하실 수 있잖아요 전복 죽은 안 아, 먹을 거고요. 그러니까 해물 모든 만드셔야 될 거예요. 진 짜로 하다. 오, 네. 그럼 성게 같은 거는 안 먹고, 성게는, 성게는 어, 해물들인데 해물은 지금 물을수 있지만 지금 지나가면 양장구예요? 예, 네. 안장구, 안장구 아, 저기 아. 있는 거. 네. 다른 데는 많아지는데 음, 우리는 많은 반보다. 예, 아, 네. 음. 그럼 무는 지금 건강에 되게 좋아요. 아. 예, 그러면 양장구 하나 주세요. 네, 예, 예. 네. 영업 잘하시네. <웃음> 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몇개 테이블이 있고 이제 주류하고 음료는 셀프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판을 보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여러가지 아, 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보면은 카드는, 카드는 안된다고 안 되어있어요. <웃음> 이게 사실 이게 죄송한 일이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해야지 되고요 예, 바닷가 자리 풍경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그닥 뭐 그렇습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천막을 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나온 종류를 좀 보면, 이제, 멍게, 홍가리, 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홍합탕, 비 그다음에 전이 낙지, 게다이제 해삼, 그다음에 이이제 홍합탕, 렇게이이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이제 앙장고, 그러니까 말동성게 성게 소저, 어, 성게 알, 성게 소. 자 먼저 국물부터 먹어봤어요. 근데 아, 이게 아, 국물이 좋더라고요. 시원해요. 요거에 소주 한병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하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멍게인데 뭐 멍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뭐 바다향 가득한 거고 요거는 호불호가 있으시죠? 어,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바다향을 좀 느낄 수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산낙지인데 요거 이제 살아서 잘 움직입니다. 이제 꼬물꼬물 움직이는데 맛이 꼬들꼬들해요. 그리고 이제 뿔소라 요거 이제 얇게 썰어 주셨는데 오독오독 하니 요것도 씹는 재미가 있습니다 씹을수록 이게 단맛이 나오는 특징이 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전복인데 전복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전복은 제가 먹어보면 은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큰게 훨씬 더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복도 이제 비린내 없이 맛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근데 요 홍가리비, 아 요거는 좀 비렸어요. 딱 입에 넣었을 때 그렇게 썩유쾌하지 않는 맛, 이제 그런 게좀낫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볼. 요거는 저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제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개불 맛은 이제 오독오독 하면서 씹을수록 이것도 단맛이 나오는 이제 그런 맛이고, 뭐, 해삼 같은 경우는 많이 드셔서 아시죠? 근데 해삼도 제가 이제 큰거 먹어봤는데 큰 거, 큰게 조금 더난전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오독오독 하는 그런 식감으로 먹을 수 있고, 해물들이 좀 이런 식감, 이런 재미들이 좀 있죠. 그리고 꽃이래기 참 별미에요. 이게 씹는 맛도 좋구요. 어, 재미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장고는요, 약간 쌉쌀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크리미한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양장고 요거 좀 매력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성 자체가 이제 3만 원짜리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앙장고는 이제 플러스 이제 만 원을 했지만 요즘 물가에도 좀 비교하면은 좀 괜찮은 그래도 어 먹을만한 구성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잔 하면 딱 좋겠는데 예, 운전 때문에 소주를 뭐실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오늘 이제 대변항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고요. 다음 또 기장 시장 편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어, 가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